화계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네요 어, 거의 온것 같습니다 산길을 따라 쭉 따라오면은 여기 화계사 주차장이 나옵니다 아,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지금 화계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미 해가 진 시점이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는 않네요 왓더와 서신행게 왔답니다 왓더는 인천광항국 교덕면 화계산에 있는 화계사를 찾았습니다 고려시대 때창건된 사찰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흔적으로는 고려말 문신 이색 선생이 이곳에서 사색을 하고 독서를 하였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유물로는 팔각 원당행 부도 한기와 고려때 조성된 도금 불상 이구가 있었는데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화계사를쭉 관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겨울에 들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입니다. 바로 앞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듯한 약수 물이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맑은 아, 바로 샘물입니다. 올라오니까 여기에 아마 스님께서 거쳐 하시는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출입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는 요 작은 창고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봉관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잔디가 잘 가꿔져 있어요. <웃음> 여기 돌도 있고 기단을 멋지게 쌓았어요. 그리고 멋진 소나무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아 여기가 대웅전인 것 같습니다. 하계사아 여기에. 하계사라고 적혀 있고요. 아, 나무가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여기 하계사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쪽은 뒤쪽이고요. 바로 산입니다, 여기. 하계산. 여기 뒤쪽이고요. 창고가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나무가 멋지게 있습니다. 여기 문이 다 닫혀있고 여기도 닫혀있고요 여기만 문이 열리나봐요 여기 열리나보네 아 문이 다 닫혀있습니다 안에는 보실 수 없고 저 안에 삼전불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삼전불상이 있습니다 안에 아무도 안계시고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기가 화개사고요 아, 깨끗하게 증돈이잘돼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나무도 잘 가꿔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오래 됐는지 연액이라든지 이런거는 적혀 있지는 않는데요 어, 사찰의 건물을 보면 은 꽤나 오래되어 보여요. 여기 큰 소나무가 있고요. 한쪽이 가지가 끊어졌었나 봐요. 소나무에 대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었었는데, 보수로 되어 있고, 수령이 한 200년 정도 됐네요. 이쪽으로 서 이제 차가 올라오나봐요 차길이네 여기는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차길이 있고 어 저쪽이 노루가요 보셨죠 저 아래 부스럭 소리 나죠 저 아래로 내려갔어요 저 아래 보이죠 아, 이렇게 커지는 않지만은 화계산에 있는 사찰입니다 저 앞에 부도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가 있고 여기 큰 나무가 있고 방금 전에 노루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쭉 내려갔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것이 화계사의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탑이며 팔각 원당형 부도입니다. 이곳에 부도 한 기가 있습니다. 오래되어 보입니다. 커지는 않고 둔탁해 보이는데 아, 이끼가 많이 끼었어요. 이쪽에 한 유달실이 많이 끼었어요. 뭔가를 거렸던 것 같은데 많이 치워지고 아, 그리고 이쪽에도 이끼가 양방향으로 많이 끼었네요. 아래에 특별한 그거는 없는데 이게 고려 말부터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닌가요? 이제 성탑을 지나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단이 그러니까 저 위에 법당이 있고 그 아래에 여기 또 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축이 있고 여기 향나무가 엄청 오래돼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 적혀 있지 않아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아,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탑이 있고요. 저기 오늘은 인천 광화군 교동면 화개산에 있는 화개사를 들렸습니다. 고려 때 창건된 사찰로서 목은 이색 선생이 이곳에. 사책을 하면서 독서를 하였다고 전하는 곳입니다 유물로는 팔각 원당의 부도와 고려 때 조성된 도검불상 두구는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17세기 말에 강도지와 1 8세기에 가랑고에 이 사찰이 언급되어 있다고 하니 사찰의 명맥은 계속해서 이어온 듯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